안녕하세요 야가자집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로 올라가는 길쪽에 자리 잡고 있는 대박집 봉평 막국수라는 가게에 왔는데요 여기가 제가 먹어본 막국수집 중에 한세 번째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막국수 맛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가게는 가정집처럼 생겼죠 맛은 진짜 죽입니다 이렇게 열무김치하고 무가 나오고요 자 대망의 와바국수 비주얼 죽이죠 이 고소함이 엄청납니다 좋은 기름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세팅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이 겨자 고자하고 식초 조금 그다음에 좀 설탕을 넣습니다 설탕 듬뿍 와. 좀 돈다. 음. 조정상은 공프라입니다. 또 비공개 회담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와 상호 핵심이걸 서로 강력하게 지지하길 원한다고 언급했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면제규계 시대, 규빈, 의식 규빈, 중방연두, 안경두기, 비싱, 다고, 당당, 박위, 0 0 참기름 맛이 엄청 고소함이 좋네요 하면서도 오히려 러시아와의 군사 경제협력을 늘려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<놀람> 군사,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화하기로 했습니다 은하협력기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란이 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검토 중입니다 각 를 통해 제재 반등 서방의 반명이 오전 <목소리> 이사장을 상대로 시위 중이자 10만 원 사건을 서는계용트에서벌습니다 검가소로 음. 물을 아, 어주셨은퍼지 않습니다. 아어에게 아아 고한해병원한 시간 만에척을습니다 이보다 많은 척이 음. 파전 시작 간제로 그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. 의 있기 때문에 바지가 경우 기화에실패하면 급격한 가인들의지는데요 포경과 가서않다 고소하면서 시원합니다맛요 시원합니다. 정말 맛집. 검은색으이주는줄 서서 먹어야 됩니다 아, 다 먹었습니다 맛집 인정 음, 맛있네요 자,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이곳은 매년 3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만 영업을 하니까요 어, 가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물막국수한 그릇에 9,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